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무아엘리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짐이 너무 많고버스시간이 6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아엘리아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랑 또 해가 싹 오르고 나서랑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새벽 시간대에는 완전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가 지금 싹걷히고 나니까 아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지금은 약먹고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카메라 켜고 있는데요 아직도 뭐무 슬슬한 기운이 나와있어요 아파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 푹 쉬고 다시 괜찮아져서 하프탈레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오래간만에 말하는 것 같네요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봐요 마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좀다 감기가 안 나서 골골 대다가 약 먹고 이제 하프탈레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툭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할 거고요 오늘은 하프탈레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간 다음에 그냥 또 하루 종일 쉬려고 합니다 괜히 몸 조금 괜찮아졌다고 또 돌아다녔다가 다시 또 아파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냥 오늘까지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또 하프탈레를 좀 돌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스리랑카는 돌아다니는 도시마다 내륙과 콜롬보의 차이가 거의 다른 나라 온것 같이 달라가지고 너무 좋아요 구름이, 구름이 너무 이뻐 지금 하프탈레에 도착을 했고요 열이 다시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계속 열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침은 안하는데 열만나 원래 제가 몸이 원래 이렇게 아픈 체질이 아니거든요 너무 오래간만에 아프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짜증나네요 밖에 돌아다니고 싶고, 밖에 풍경도 너무 이쁜데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어야 된다는게